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어. 꿈이오미요 이거를 고래 내가 야 이거를 봐 진짜 아, 저, 저, 거안 그래. 안 잘하는 거 아니야? 텀블러에 챙기러아불러에챙기러라이 텀블러 계속 오라다가 그 미안해, 야 나도 오지 말라 했는데 얘들이 오는데 뭐, 어떡하냐. 오래돼, 오래돼. 야 니가 오라 했다. 착하다 착해. 우리 제일 봤어요? 어? 제가 한 제이 한명다 아는 사람. 없어? 어있어저 형이 뭐이정도제이이랑 원성이 도 온다 했는다 소감이요? 아 진짜 다녀온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이 저희 남성 시청자분들은 저희의 마음을 다알 거라고 있고, 착장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 저는 <웃음> <웃음> 어, 어, 전 사실 전 되게 오고 싶었는데, 저는 빨리 이날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날에 막상 오니까, 조금, 아, 좀이좀 좀 싱숭생숭한 게 지금 다시 그 마음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연락이요? 아, 연락! 일단 뭐 저는 이제 투수 형들이 형들이랑, 형들이랑 어, 안에 있, 안에 이제 상무 있는 뭐 선, 선우 형들이랑 또 동생들랑 이 연락하고 좀 전에 김민 선배 김민 선배님이 전화 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또 해주시고 연락 많이 했어요 좀 바빴어요 휴대폰 계속 만지느라 저도 친구들은 다 연락 왔고 이제 들어간 재혁이 형이 어제부터 계속 놀려가지고 영상 통화로.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일이 형이랑 원석이 형이 또 영상통화 해가지고 놀리고 머리보고 원석이 형은 웃고 계속 놀리시더라고요.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연락 많이 받아서 네, 놀리기만 에이, 진짜, 진짜 놀리기만 하는 말을 일도 안 네. 하고 그냥 지, 진짜 채영이 형도 어, 한번 와봐 한번 와봐 한번 와봐 맨날 들어오고 있고 아 진짜, 그, 진짜... 그 사람들이 아... 그쩨쩨하게그 채영이 형저 아팠을 때너그아플때 아, 지금 너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놀아야 이제 놀아야 된다 네. 계속 어. 계속 놀아야 된다고 아. 재이 형은 빨리 오라고 하고 이제 응. 빨래 시킨다고 네저 보고도 빨래 빨래 청소 계속 시킬 계속 시킬 거니까 네 일만 하래요 와가지고. 해승이요. 아, 네, 재후님 네, 되죠. 제, 제희가 지금 신났더라고요. 자기 네. 지금 안 들어온다고. 그니까요. 5월달에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안 오는 줄 알고 지금 막 신나가지고. 아뭐 투수는 투수 쪽이 하시고 네. 이제 저 이제 야수 저 귀여운 후임 우리 해승이. 좋은 거야또이 내일 되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또 침대에서 어이없어서 웃을 텐데 후임으로 들어오면 아주 귀엽게 이제 어. 한번 키워줄 생각입니다. 문경에서 보듬어 줘야죠. 네. 많이 보듬어줘야지 이제 우리 혜승이 잘 보고 있지 저요? 어, 제 이제 바디 제, 신, 제 육체랑 그 정신도 좀 보완도 해야 되고 어, 기술적으로 좀 보완 많이 해야죠 <웃음> 저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정,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좀 많이 성장하고 오고 싶어요 어차피 시즌 때는 못 보는 것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이제 이군경기한 번씩 놀러 오시면 그때 이제 반갑게 맞이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아버지 사고 나실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웃음> 시즌 때도 잘안 보니까 건강히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 오늘의 운세 12월 8일 방향전환이라방향전환이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드니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사람들. 여기 두명 <웃음> 뜻대로 되지 않는 여기 두 명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의 오해를 하거나 그로 인해 관계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요? 좋지 않네 오늘 <웃음> 그니까 러야 오늘 <웃음> 들어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 좋은데 좋지가 않아 <웃음> 이 내갑된 지금 뭐야 총 오늘. 이거 이걸 봐야 돼 이제 여기가 우리가 직장이잖아? 아. 어 야 여러사람 모이는 장소보다 혼자서 조용히 지내라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사람이 운동 아닌데? 들어가선 바득바득바득 해요 어야 들어가야 한대 맞겠다 오늘 네. 오늘 한대 맞겠어 오늘 거내 것도 봐줘요 어거 네 봐야되네 그러면은 너는 2000년, 2000년 2000년 9월 2일 9월 2일 2일 인쇄 확인하기 음. 박장재소 등에 가시처럼 마음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어려운 일이나 장애물이 해결되니 나머지 일은 탄탄대로입니다 저 이것만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직장운 직장운 야 좋네 그니까 러나 오늘 좋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감을 가져보러야돼 오늘 긴장감 가져야 되잖아 그니까요 러좀 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진짜로 야, 진짜. 여보세요 욕하마.. 어. 욕, 욕하면 안된다 아. 뭐해? 나 디따가 이따가라 비..형..뭐.. 이따가..이따가 전화하라고? 아니, 나 비싸다. 아 저희 <웃음> 형 비싸가지고 유튜브 나오고싶대요 나한테 한마디 해주래 이거 화면 녹화..녹화하는..녹화하는 녹화하는 거라가지고 저희 형이요 너무 끊겨 아 그래? 그래 나중에..다음에 보자 잘 있어라 이제 연락 못 하니까 잘 있어. 야. 왜? 야. 왜? 충성 한번 해 달라는데? 알았어, 알았어. 충성할게. 어, 충성. 그래. 그 인터넷 편지해라. 어. 어, 편지해. 앞로 가세요. 나 끝까지 혼자 다 오늘 <웃음> 오! 웬시가 원석이 형예 라이언즈TV 촬영 중입니다 형 어? 잠시만요. 끊었는데요? 핸드폰이 잘안 터지는데요? 잘안 돼. 사람 많아서 그런가? 지금 카톡도 안 가요? 그럴 때는 핸드폰을 껐다 다시 켜 껐다 가요? 어, 예. 어 껐다 다시 켜는 시간에보내줘확 시간에 땡겨버리니까 동내에 따라 다시 시작해봐 네. 어 근데 핸드폰이 차가우니까 근데 배터리 60몇 퍼센트 38%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손실업까지? 어차피야 못쓸 건데 왜무 상관이야 맹또떨어지네어 태우 형야니뭐다잘 네 다, 챙겼냐? 야 승규야 잘 챙겼어? 저요? 준비물 몰라요 그냥 일단 챙기긴 했는데 뭐 준비물 있어요? 아, 필요한 거 엄청 많던데? 뭐야? <웃음> 그 안에서 써야 되는데 없으면 형한테 빌리면 되지 아줄 거야. <웃음> 아니 안줄 거야. 형 근데 뭘뭘 뭐, 뭘 갖고 왔는데? 면봉, 면봉이 면봉 이있는데 돼, 면봉. 면봉이 왜 있어요? 면봉 나한테 있어. 면봉은 야, 왜 있어야 나한테 돼? 쓰자. 나한테 말해야겠다. 어? 머리 안 벌려야 돼. 형제, 너무하십니다. 저형의 평소에... 평수... <웃음> 어, 미국이야? 형 어디십니까? 형 집에 이제 운동하러 나가지. <웃음> 야, 역시. 보시죠, 원석이 형 BC에도 이렇게 <웃음>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이제 가는 거야? 네, 이제 가는 겁니다. <웃음> 형. 여기 형의 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의 친근한 그런 윤수 형, 윤수 형, 여보세요. 아 윤수! 저도 네. 저 오늘 들어갑니다. <웃음> 잘 갔다 <됐다> 와. 덕이 <웃음> 형 보고 싶을 겁니다.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이제 다시. <웃음>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아 이게 이방 이제 걸어가고 있다 이 안으로. 무전다니까. 아키 앞에 왜 이렇게 커? 앞에 안 보여. 어, 지금 올라가. 고 네. 네. 어. 자승이 잘 다녀오래. 자승? 네 고마워요. 어형 이제 들립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아니, 밖에 소리가 들려요. <웃음> 이제 가니아 예, 이제 지금 이제 가야 됩니다니겠습니다형들어가니습니다니겠습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알니습니다니아겠습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니 가야 되죠. 이제 가야 가야 돼. 돼. 가야죠. 어, 어. 갈게요. 갈게요. 저희가 1년6 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달라진 저희의 모습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해서 저녁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좀더 저희 이제 저녁 하면 이제 좀더 기대할 수 있게 좀 만들어서 저녁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이제 잘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미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야구장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아이, 모자 좀, 이게, 아... 모자 벗는 거는 좀 이거 아니죠. 손 넘었지 모자 벗는 건 아니죠 이거 손 넘었어 나중에 벗어야 되니까 너부터 벗어봐 아 형부터 형 원래 선배부터 벗어봐. 하셔야죠 설선수범이라고 아, 설선수범 벗스는 되지 내형도형 머리 길다? 발 잘라게 했는데 길게 잘랐어 나는 나앞에 나 잘랐는데 아주머니가 그냥 밀었어 잘생겼다 잘생겼어 진짜 자려 여기 매직 좀치 자려 자저 자려 자려 자 스트레스 많이 받아려 자려 저려자